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뭐 반도체 주들이 뭐 시장을 거의 이 모든 시장의 자금을 뭐 끌어들이는 이런 그 업종이 바로 반도체 관련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주 상승 배경은 이제 ai 체포 관련해서 어 d m 수요가 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ai 체포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전력, 저 발열 반도체주, 제주라든가 MK, 한미, 기타 등등 이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일명 K칩스법 통과 기대감으로 오늘 또이 어떤 이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관련 기업 이 분류를 해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위탁 설계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분야 오늘 보시면 이제 패키징이나 테스트 분야 쪽 어, 뭐 아주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는 뭐 여기 아래 윈팩부터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주의 공정 흐름을 보시면. 먼저 웨이퍼, 이게 어, 이제 바이든님이 들고 흔들었던 이 웨이퍼죠.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전공정 분야, 그 후공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에서 패키징 테스트 이렇게 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반도체 관련 주 한번 그 오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먼저 MK 윈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반도체 주 평균 PBR이 0.2.18배입니다. 아, 어, 그러면 MK나 윈팩 상한가를 갖고 MK는 0.83배, 뭐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 윈팩이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어, 이제 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AD 칩스 뭐 5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네패스 어버브 어, 뭐 이런 종목 천억 원에서 2천억대. 아주 가벼운 놈들이 뭐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뭐 AD 이런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주죠 거의 그리고 어,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4천억대 그리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퍼는 PBR은 10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 0.9배 어, 그리고 쭉 보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0.96배 수준 뭐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 이 실적이 어, 저퍼주를 이 중에서 좀 한번 골라보면 LX 세미콘이 7배 또테크윙 7배 텔레치스 4배, DBI텍 4배, 이런 4배에 접어주는 이제 이런 종목이 있고, 또 부채가 가장 낮은 놈, 어 보시면은, 어 여기서는 SNS택이 16%로 아주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SK하이닉스가 67조, 67조 9천억대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여기 상승했던 종목은 삼성 다음으로 이제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어,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대장주죠. 어, 우리 그 시가총액 1위입니다. 377조. 배당 수익률 2.28배에 달하는, 어, 이 분기배당을 주면서 이 합산했을 때 2.28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2 0일선을 이제 완전히 이제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7만원 전에 있던 7만원 라인대를 과연 이제 돌파하면서 올해 돌파를 해줄지 어, 이 전체 이 반도체주의 흐름이 이 삼성이나 SK의 납품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전에도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책직 효과 그래서 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가장 수익률이 잘,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공급사들 잘 지켜봐야 되겠죠 뭐 핸드폰 부품이 됐던 AI 체퍼 관련된 부품 관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요거는 이제 PSK홀딩스 가오 500원에 배당을 결정하면서 어 전체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이 이제 PSK홀딩스입니다 얘는 이제 어현 주가 8,900원 대비해서 5.58%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삼성은 매분기 찔끔찔끔 주면서 2.28%고 얘는 한방에 5.58%를 주는 배당수익의 가장 높은 놈이 얘고 다음이 이제 LX 세미콘이죠 차트는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얘도 이제 200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 시총 우리나라 그 시총 3위조 SK 하이닉스가 LG 엔솔이 122조로 뭐 삼성을 거의 추월 어 추격하고 있고 어 얘가 이제 3위로 밀려났습니다. 2위에서 어 그리고 흐름은 뭐 삼성전자나 거의 비슷하죠. 삼성보다는 뭐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움직임은 어 좀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mk 전자 ai 체포 관련 반도체줍니다이 저발열 관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좋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입니다 이게 본딩 와이어 솔더볼 3위고 mk 전자 뭐 흐름이 아주 뭐 오늘 제일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7,400원 전 고점 부분에 뭐 상당히 이제 한발더 가까이 다가와 있, 있는 mk ad 칩스 어, 얘도 뭐, 어,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펩니스 어, 기업입니다. 얘도 지금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I 어, 관련돼서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 연일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오픈 엣지, 네페스 아이아크 시스템 AD 테크놀로지 그래도 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삼성전자의 바통, 반도체 유통사입니다. 두산 테스나 우리나라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무조건 뭐 일자, 어, 세계 최초, 어, 뭐 유일 이런 거 들어가는 종목은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런 놈들이 치고 나갈 때는 이제 가장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SFA 후공정 분야 1위 기업입니다. 패키징 솔루션 분야 넥스트 칩, AI 관련돼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 한미 반도체 저전력 발 발도체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거의 뭐 오일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테스트 장비 테스트 관련 기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조금 뭐 흐름은 좀뭐 더디죠. 얘네 같은 경우는 고형 우리나라 3D 검사 장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고형 얘도 뭐 전고점 부분까지 받짝와 있습니다. 지금. LB 세미콘 LX 세미콘 세계 50대 팻니스 기업에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입니다 국내 1위 팻니스 기업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세톱박스뭐이런 뭐,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기업 테크윙 얘는 좀뭐 이렇게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직도 DI 다물 멀티미디어 팸리스 회사입니다. 한번 신고가를 쓰고 그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4,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t v 하이텍 s n s 테 얘도 신고가 이후에 조정 받고 있는 SNX 때얘 어,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투자를 했죠. 지분을 8% 가지고 있습니다.